농촌 인력들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돈을 줘도 사람을 뭐 예전처럼 뭐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어놓은 거랑 음. 요거랑은 차이가 어, 해버 깊이가 차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겨울에 동해입는걸 훨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약간 깊게 심어주게 되면 음. 네, 여기는 슈퍼농부가 마늘을 심고 있는 현장인데요 요즘은 이 인력난 때문에 또 인건비 때문에 이 마늘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하는데 자, 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늘을 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뭐 요, 하는 겁니까? 마늘 심는 기계입니다. 아, 이게 마늘을 심는 기계예요 네. 처음 보는데 이런 기계는 <웃음> 네? 요 근래에 나온 기계입니다 아 최근 네. 출시된 네. 마늘 파종기 네. 아니 슈퍼농부가 이거 선택한 이유가 분명 히 있을 것 같은데 <웃음> 네. 네? 다른 마늘 파종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슈퍼농부는 좀 특이한 걸 써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정교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능률 속도라든지 이제 모든 걸다감안 했었을 때 아. 네, 이제 마늘이 기존에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마늘 이렇게 딱 씨가 떨어지면 바닥에 탁 닿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눕겠죠 네. 네, 옆으로 누워면 그대로 이렇게 순이 올라옵니다 위로 네. 한 5cm 정도 깊이로 심었을 때 네. 근데 기존 뭐 이렇게 컵에 담겨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마늘 종구들은 네. 이컵 끝이 빼족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컵에 들어가서 심길 수도 있고 이렇게 심길 수도 있고 아...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떨어지면 순이 위로 정확하게 잘 올라오겠지만. 반대로. <웃음> 이렇게 떨어지면 뿌리가 위에서 나서 촉이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라든지, 어. 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밀고 가면은 옆으로는 눕는데, 거꾸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 또 차이가 있군요. 네. 원래는 이게 약까지, 제초제까지 살포를 하고, 비닐 피부까지, 다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여기. 예, 네, 이제 여기 제초제 살포하는 겁니다. 이 파종을 하고 이렇게 제초제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 비닐 비닐 끼워서 이제 비닐 피복까지 할수 있는데 여기 뒤에 다할수 있는 그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뭐? 마늘 파종 파종기 플러스 예. 네. 비닐 피복기. 예.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초제 제초제 살포까지 다 되는 기계입니다. 농촌 일력들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돈을 줘도 사람을 뭐 예전처럼 뭐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여기 구미 지역에도 전부 다 전국적으로 비가 잡혀 있거든요. 뭐 오늘 사람 없는데 이 기계로 하게 되면은 비 오기 전까지 파종 이렇게 준비해 놓은 자리를 다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이제는 앞으로 사람을 인력을 덜 쓰고 이제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될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마늘을 기계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늘을 채워 놓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마늘을 마늘이 조금 한 개씩 한 개씩 올라가면 네. 이제 부족한 마늘들이 여기서 이제 계속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여기 컵에 한 개씩 이렇게 담겨서 마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면 여기 컵에 한 개씩 담겨진 마늘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간격에 맞게끔 딱딱 떨어지면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담겨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은 거랑 음. 요거랑은 차이가 어, 깊이가 차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겨울에 동해 입는 걸 훨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모안을 약간 깊게 심어주게 되면 음. 네. 지금 요렇게 요렇게 심겼거든요 네. 네, 한 13-14cm 정도 네, 요거 맨 가쪽 줄은 요폭 사이즈가 가쪽에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걸립니다 요게. <웃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7구 7줄 파종하는 거를 어, 사용하시면, 이렇게이 정도 들어가겠지, 안쪽으로. 8구짜리는맨 가쪽 줄, 이제 흑밥이 조금 모자리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있고, 사람이 살짝 손을 봐줘야 되는데, 7구짜리 하면 손볼 거 없이,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79! 시속 한 1.5km 에서 한 2km 사이, 이제 그 가, 심기는 간격, 감격, 간격을 보고, 어, 조금 멀리 뛰고 싶으면 속도를 조금 빨리, 내면 되고 조금 촘촘히 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속도를 조금 줄이시면 이 간격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한 4000평 정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한 4000평 4000평을 사람 손으로 심으려고 하면은 뭐 거의 한뭐 50명 가까운 인력이 와야지 4000평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뭐그그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내일 비 온다 그러는데 50명 을 어디 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 <웃음> 저랑 세명이서뭐 4, 50명 할 일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요즘은 돈을 줘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50명의 인원을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인원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마늘을 심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약간 마늘이 덜 묻혀서 이렇게 보이는 마늘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리기를 위에다 흙을 덮어 한번더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어, 이제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물 흘러가는 길을 쫙 만들어주는 거죠 큰 비가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배수가 잘 되게끔 이렇게 경사를 채어서 이렇게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뒤쪽은 왜안 씹는 거예요? 수확할 때 어 머리꼴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렇게 사람 손으로 또 작업을 해서 또 이렇게 수확을 하려 그러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었을 때 머리꼴 작업 하다가 또 비가 오고 비가 오고 하면 수확을 빨리빨리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계가 들어와서 바로 턴 하고 수확을 속전속결로 하기 위해서 뒤에 여기 트랙타돌수 있는 공간은 마늘을 심지를 않는 겁니다 아, 그만큼. 마늘을안심어서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거 사람 인건비 주고 나면 여기 심는거 손으로 캐면 인건비 주고 나면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확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수확은 최단기간에 빨리 해서 창고에 넣어야지만이 이제 상품성을 좋은 마늘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많은 면적들 전부 다 수확할 때도 기계가 와서 어 마늘 순을 치고 그 다음 이제 털어서 담는 것까지 뭐 남자 두명 저까지 한세 명이서 다할수 있게끔 그렇게 기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웃음> 50명이 할걸 4명이 한다니 사람도 없고 인건비도 줄이고 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어 이제 앞으로 이 농산물 시세가 조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4천평을 3명이서 파종한다 그렇죠? 3명이서 관리기질까지 깔끔하게 다할수 있습니다 관리기질까지 딱 깔끔하게 네. <웃음> 이 기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네. <웃음> 앞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은 인력이 아닌 이 네. 기계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야 네, 좀 많이 생산해주시면 농가들이 만들어 주시면. 쉽게 <웃음> 농사를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내는 그날까지 한국농사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